설날 다음 날이면 내가 찾아가는 곳이 있다. 바로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다. 나와 오래된 인연 덕분인지 그곳에 가면 관계자분들이 가족처럼 알아봐 주신다. 내게는 많은 직함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위원 직함은 매우 각별하다. 나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인연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구치소가 1987년 11월, 경기도 이왕시로 옮겨가자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나는 몇몇 원로학자분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 지킴이가 되어 온몸으로 공사를 막아내며 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전경들에게 잡혀서 속칭 닥장차를 타게 되었다. 낙장차는 서울 외곽에 우리를 내려주고 떠나곤 했다. 그때마다 지킴이분들과 서울로 돌아오는 차를 타기 위해 먼 길을 걸으면서 서대문형무소를 함께 지켜내자고 결의를 다졌다. 대부분 70세 가까이 되셨던 지킴이분들은 40대 초반인 나를 정치를 꿈꾸는 정치초년병쯤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1992년 서대문형무소는 공원화가 시작되었고 1998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는 사비를 들여서 서대문형무소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족지도자와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추모비를 세우게 되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는 미루나무 두 그루가 있다. 1923년 서대문형무소 안에 사형장을 건립할 당시에 심어진 나무들이다. 그런데 사형장 입구에 있는 미루나무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마치 원한이 비틀어진 나무처럼 올품없는 데 반해 담장 너머에 있는 미루나무는 크고 건강하며 입도 잘 자라고 있었다. 하루는 그 이유가 궁금해 물었더니 안내자는 사형장 입구에 있는 미루나무는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들어갈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미루나무를 붙잡고 통곡을 하는 바람에 잘 자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고자 온몸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이 광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형장에서 눈을 감게 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하셨겠는가. 서대문형무소에는 민족지사, 독립운동가 분들만 수감된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도 많았다. 자유당 시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거물 A씨도 그중한 명이었다. 수년 전 A씨의 아들이 올린 구명시식에 나타난 A씨 형가는 한때 영화계를 주름잡던 거물답게 특유의 걸음걸이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과 서대문 형무소와의 인연을 말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패전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형무소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교도관들이 버리고 간 나팔을 주워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 강보울 알리는 나팔을 불렀습니다.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나팔을 불자 그 소리를 들은 죄수들은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를 외치며 일제히 교도소를 탈옥하였고 아무도 그들을 잡지 않았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16년 후에 그곳에서 교수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5월 어느 날이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한 나는 한 남자의 목소리에 지하 감옥 쪽으로 음. 내려갔다. 법사님. 법사님. 그는 자신을 모골동품 살인사건의 범인 B씨라고 소개하였다. 1970년대 후반 전국을 놀라게 한 모골동품 살인사건은 범인 B씨가 세 명을 살인한 뒤 정원에 안매장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미이 영가를 보는 순간 당신은 시신과 인연이 많군요. 라고 말하자 그는 백명일지는 몰라도 군대 시절 평원양 안실 담당 보직을 받은 뒤부터 성격이 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사님, 저 같은 사람도 천도가 될까요?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며 흘리는 미씨 영가의 눈물이 안타까웠다. 1년에 한두 번이었지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나에게 이복의 젊은이 라고 부르며 반겨주셨던 백발성성한 원로 운영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종종 그리워진다. 그분들과 온몸으로 서대문형무소를 지켜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민족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세삼 그때 닭장차를 참잘 탔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